Yeah. 안녕하세요. 저작권 사례들을 맛있게 전달을 반드시입니다. 과연 제가 99초 안에 모든 내용을 설명해드릴까요? 수있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게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매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무거운 운동기구와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모습에 그리고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캐비어를 먹으며 듣는 댄스 음악을 또 다른 예시로 헬스장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아무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Perdelo!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가게에서 흘러나온다면 괜히 네, 가게에서 한번더 눈이 가거나 노래를 다 들을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기도 하죠. 이처럼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은 생각보다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올 때 1인당 평균 4만 원을 더 지출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 신나는 음악을 틀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저작권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스트리밍하는 돈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스트리밍하는 돈을 내더라도 안 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는 개인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 한정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다수가 듣는 것은 불가능하죠. 17초 남았습니다. 아니 벌써요?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시간 지금 눌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혹은 어플도 이중 사용이 되지 않게끔 한아이디나한 기기에서만 스트리밍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다수가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웃음> 스... 타임 오버 아니 감독님 저다 해가잖아요 3삼십초만 주세요 아니 1 0초만이라도요아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예요? 네?